에서 창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목적은 오죽이라는 먹물을 오죽 대만산 오죽인데 오죽 무게 목즙이죠 음 느낌이 어떤지 작품 작품용이라고 써있긴 한데 가격은 좀 저렴해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괜찮으면 계속 쓸수 있겠죠 예서로에서 예기비를 기본으로 하되 그냥 자유로운 풍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글쎄. 안 잘리죠? 조금 더 가깝게 보자. 잘리면 허무해져요. <웃음> 이런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문자인문학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이 기를육자라는 것은 육성한다 양육한다 할때 육은 이것은 다롤자가 아니고 고기육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아들자자가 뒤집어진 겁니다 즉 자식이 출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살을 찌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육아, 육아이고 육성이죠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다툴 쟁 자를 이렇게도 썼습니다 원래는 손톱조 자죠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돼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손톱으로 하고 좀 싸우면서 해야 다툴다는 의미가 맞긴 맞죠 교육 쟁존 교육은 다투어 존재한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어 존재할 것인가 투자가 남았죠 그게 바로 도와 덕입니다 도가 무엇이죠? <웃음> 라고 길에서들 많이 묻죠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뭘까요? 참 누구나 입에 올려보고 누구나 귀에 들려본 이도 도가 뭘까요? 길입니다 하 하고 누군가 얘기하신다면, 맞는 말씀이죠. 도는 길이죠. 그럼 저 을지로 충무로가 전부 도, 우리가 말하는 도일까요? 여기서는 그거죠. 살아가는 길. 상승을 살아가는 길. 즉, 발전하는 길. 발전하면서 살아가는 길. 그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덕은 베푸는 것을 뜻해요. 어,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 남는 것은 베풀고 내 모자란 것은 배운다 그 남는 것을 베품 그것을 덕이라 하죠 위자보면 위엄 할때 위자인데 여자가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남자가 더 위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모계사회 시대에 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글씨 탄생 연원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서도 마고 할머니를 우리 그 시원으로도 보죠. 당군, 당군보다 위가 그 환웅, 환웅보다 위가 환인, 환인보다 위가 유인, 유인보다 위가 황공, 환궁, 황공보다 위가 궁이 소위, 그 위가 마고. 그래서, 그 여성적 에너지, 여성적 그 신이라고 할까요? 그 존재의 어떤 위유를 뜻하는 겁니다. 위유라는 것은 화. 원한 책을 임서를 마치셨으면 이렇게. 그 풍을 가지고 창작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사신비를 쓰고 나서또 사신비 풍으로 또한번 창작.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섞이면서 자기 것이 나오죠. 근데 이제 마음이 바쁜 분들은 그걸 잘못 참고 이 임서적 창작을 잘 못하고 그냥 막 바로 다른 임서나 아니면 그냥 멋대로 창작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반드시 그 책이 끝났으면 그 책의 품으로 임서를 해보는 그런 어떤 성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죠 자이 종자 이 무슨 종자일까요 쉬운 글자로 보이죠. 쇠북정 이건 엄밀히 말하면 술잔 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동자가 들어가야 쇠북정 자죠 근데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겸해서 겸해서 쓰죠. 뭐 낙관 없이 그냥 아, 이 양쪽에 이렇게 남겨놨을 경우는 이쪽을 원래 더 먼저 남기는 건데, 여기다 그냥... 임,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임, 임서는 아닌데, 임서풍으로 썼으니까 임이라고 할게요. 임, 예. 일단, 간략하게, 호만 써보겠습니다.